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창업 현장을 스토리로 알아보는 창업 스토리의 한주영입니다.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창업, 혹여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도 못해본 창업, 이제는 스토리로 재미있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나만의 창업 스토리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창업 스토리에서는 창업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그 속에서 얻게 된 깨알같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실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망설이면 사라진다는 다소 과감한 신조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우먼스톡 대표 김강일. 그는 아직 젊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첫 직업은 바로 아이돌이었습니다. 19살에 KCM과 함께 그룹으로 앨범을 발매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 방송 출연 한번 못해보고 말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일을 찾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2001년 22살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한 그는 1학년을 마치고 간 군대에서 두려운 마음에 막무가내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산병이었던 그는 다행히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경영학 개론, 재무관리 등 4년치 전공책을 모두 읽었던 거죠. 그런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복학 후 1년 6개월 만에 노래하는 섹시한 돼지 캐릭터인 포코를 만들고 인형회사 등 국내외 23곳과 계약하며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성공의 맛을 본 그는 사업을 확장하게 되지만 오히려 사업 자금과 팀원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2009년 취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김혜수, 정우성 등이 소속된 사이더스 HQ였습니다. 그는 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근하며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고 2년 만에 신규 사업팀에서 회사 내 최연소 팀장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그는 회사를 박차고 나오게 되죠. 이후 잠시 벤처 회사에 몸담으며 사업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2013년 사업 준비를 하며 아마존의 경쟁 상대는 다른 쇼핑몰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일 것이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은 평소 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업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1년 만에 월 매출이 2천만원에서 6억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플랫폼 위에 내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한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네, 김강일 대표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창업 스토리에서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의 소개부터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요. 앞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청년 창업가 김강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님의 회사인 우먼스톡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우먼스톡은 어, 유튜버, 또 크리에이터, 셀럽, 뭐 1인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우먼스톡에 입점된 상품들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그 상품들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비디오 커머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창업 스토리를 보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20대부터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해서 결국 회사 생활도 했었는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사업을 할까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모바일 환경 안에서는 동영상 시청과 동영상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동영상을 활용한 커머스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는 이 다양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항상 굳건히 일어나셨던 대표님의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나 많이 힘든 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작하지 않는 게 실패다. 그리고 망설, 망설이면 망설 사라진다. 이두 가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그 사업의 가설들을 증명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아이템 자체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있어서 약간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배워야 할 마인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데요. 이 우먼스톡이라는 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이야 모바일 플랫폼이 친숙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고객들에게 이 플랫폼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셨나요? 우먼스톡은 어쨌든 화장품과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데 결국 우먼스톡에 입점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야 되고 또 유저들도 그만큼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우먼스톡은 독특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먼스톡의 입점 업체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 저희는 동영상 컨텐츠의 제작과 그리고 셀러브리티의 비원들을 저희가 그 셀러브리티의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 대신에 최저가로 물건을 받아오고 그 최저가의 상품들을 소비자가 살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결국에 입점 업체들도 마케팅 리소스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또 유저들은 좋은 상품들을 싸게 살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템의 타겟을 정할 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타겟층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동영상 컨텐츠를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보고요. 또그 중에서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패션과 뷰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봐서 그 컨텐츠 형태로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상품을 묻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자라고 해서 타겟층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 많은 스터디를 했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유튜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도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거기에 저희가 많은 것들의 확신을 얻어서 결국에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채널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 미디어에서 저희 동영상 콘텐츠가 돋보일 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팁과 노하우, 제품에 관련된 리뷰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음원톡을 끌어오는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 아이템도 선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또 투자도 받아야 되고 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결국에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만든 아이템이 결국에는 소비자 한 명, 어떻게 보면 고객 한 명의 습관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과감하고 배포 있게 바로 창업을 시작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우먼스톡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강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과 7.8기의 정신으로 이뤄낸 성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핵심 강의 정진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초보 창업자들 위한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국 과잉 시대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생산하기도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템을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창업자들은 이 판매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연구할 부분은 이 초보 창업자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또 영업 판매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려드린 시간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도 어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뭐 판매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업 초기 창업할 때 스위스 브랜드를 함께 모아서 쇼핑몰도 해보고 대리점도 구축해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행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평균 한 1년에서 3년 정도 초보창업자들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초보창업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어디로 판매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판매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로상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컨셉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템 컨셉 설정하기죠. 아이템을 설정을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영업을 잘하거나 판매로드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템에 대한 컨셉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결과로 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이 많다,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만의 방향성입니다.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의 방향, 나의 아이템을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향, 어떤 컨셉으로 설,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를 안 하시고 무작정 노출하거나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나 비즈니스는 컨셉과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우선적으로 한세 가지 요소를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인가 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조도 하시는 분은 대부분 하지만 그 제조 제품이 제조된 제품이 아무리 잘, 잘 스스로가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고객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인지 또 소비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가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가격 경쟁력도 구매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 주머니가 굉장히 얇아졌고요. 구매에 대한 어떤 욕구를 많이 일으키려면 원가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 시장이 좀더 확장되면서 제조 원가가 한국 원가보다는 한국에 제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제조하는 원가의 제품들이 더 많이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품은 마진율과 이익률을 고려한 원가가 최적화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겟입니다.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제품이 정확한 타겟이 누구냐입니다. 타겟이 불특정 다수나 연령층이 전부 너무 확장이 되어버리면 마케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품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또이 제품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써야 된다. 이 제품은 여성 중심이다. 타겟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일수록 사업에 대한 확률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면 어떤 채널인가요? 어, 모바일 마켓입니다. 어, 이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하는 패턴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소비자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창업이나 비즈니스의 홍보는 모두 스마트폰 선상에서 노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홍보할 거냐에 대한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줄이고 또 생산성이 있는 효율성이 있는 매출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